그런데 이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막상 이제 보험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럴 때뭐 음. 할증이라던가 부담보를 걸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맞아요 어. 너무 많고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이 되게 납득이 안 된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음. 이거 제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고객님 화가 나시는 거는 너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 사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 부담보가 잡히거나 음. 아니면 심사가 고류되거나 심사 제한에 걸리는 질병들이 가장 많은 건 뭐예요? 너무 케이스가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님들께서 목허리 치료, 도수치료. 목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웃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환경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도 막 야근에 뭐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반 마사지 개념으로. 그리고 반은 워낙 안 좋으니까 거북목에, 일자목에, 목디스크에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5년 안에 치료 기록이 많으신 분도 있고 사실, 이 지금 실비의 문제점, 실비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맞아요. 제그 다음에, 맞아. 응. 어, 비급여 MRI, 그 다음에 MRA, 응. 그다음에 MRA 응. 관련된, 응.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관련된 부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거는 특정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음. 어, 근데 소비자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안내를 계속 받으시니까. 어, 그러니까 음. 그렇게 안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요 근데 이게 특히나, 어, 20대 분들은 사실 이거를 알면서 막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대에 실습, 이제 보험 좀 아시는 분들 음. 그 보험을 또 청구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청구 좀 해보신 분들이 <웃음> 네. 특히 어머님 <웃음> 어. 어, 세대에 계신 분들이 음. 어, 내가 갔는데 도수치료가 너무 좋아 음. 근데 이거 실비로 다돼 내봤자 얼마 내지도 않아 근데 거기다가 검사 소견 했는데 뭐 MRI나 CT 이런 거 요즘 뭐 진짜 너무 쉽게 음.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만 받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음, 음, 음. 우리 애들 보험료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데 음. 이 본전 뽑아야 되니까 본전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음. 전 너무 공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 별거 아닌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보장을 음. 제대로 준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받은 게 5년 기록이 따라가요. 그렇죠. 네, 그 5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만약에 내가 지금 20대 초반이면, 뭐, 기존 보험을 좀 유지하면서 5년 후에 뭐 해보겠다라는 그런 포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어, 20대 중후반이다라고 하면 그 5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담보를 가지고 가요. 음. 네, 부담보라는 건 회사에서 일정 기간 정해놓은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면책과는또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보장 개시 전에 면책 기간은 어, 보장을 할 건데 90일 동안만 안 하겠다라는 거고 부담보는 그 기간 동안 어뭐 이제 3년이나 5년 부담보 같은 경우는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난 보장하겠다는 건데 음. 전 기간 부담보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수술이나 입원을 받아야 받는게 받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진료 기록만 있어도 그냥 전기간 부담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사실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거는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케이스가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커요. 최근에 또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태아부터 쭉 상담률이 높다 보니까. 어, 영유아시기에 문제되는 질병들, 어린이시기에 문제되는 질병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른이로 가면 또 달라요. 맞아. 음.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식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정말 많고,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조금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생리불순이거나 이러면 그냥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음. 사실은 정기검진을 받는 게 되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보험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음.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갔다 오고 나니까 음. 이제 보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고 나니까 어. 어 내가 이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확대적으로 보면서 그때 가서 보니까 음. 예,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 보험의 주요 타켓층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측이 음. 50대 음. 그러니까 40대 후반대야 주요 타켓층이었다면 음. 최근에는 이제 뭐 2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젊어지고 있거든요. 2 0대 30대로 네, 점점 네, 젊어지고 네. 있어요. 음. 그 이유는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나이 드셔야지 진짜 아파야 음. 큰병 걸려야 병원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최근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이 음. 진짜 뭐, 뭐 임의용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아. 음. 이거에 대한 이걸 또 보험으로 또 풀어내는 맞아요. 맞아요. 각종 컨설팅들이 막 난무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만 이걸 청구하세요. 뭐 쉽게 해 드릴게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보험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코디네이터 분들이나 음. 간호사분들이 어이 실비 갖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먼저 하시니까 어 내가 실비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라는 음. 오해를 하시죠. 음, 음. 그니까, 사실, 너무 과잉 진료 받는 거, 의료 쇼핑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기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왜 이렇게 보험이 점점 안 좋아져? 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안 좋아질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물론, 저희가 뭐, 실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한 1.8%에 해당하시는 음. 분들이 전체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세대 실손이 전환되고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의 차등제가 보험업계에도 점점 음... 다른 담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들이 들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뭐 건전한 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제대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요. 어, 음... 어, 무분별하게 그냥 어, 주변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 이런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음... 게 좋다 네, 네. 어, 그게 사실 자기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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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비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정말 똑똑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네. 어, 보험의 우선순위 음. 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음.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음.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를 다 통칭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거를 위주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1순위가 실비보험이죠. 네, 실비보험은 심사도 그만큼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한번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제 100세 또는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한 보장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진단비인데 진단비는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어그 외의 위험률들을 통합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진단비가 모든 질병에 다 있는 건 아니라서 암, 뇌, 심 요렇게세 가지 음. 뭐그 외에 골절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만 이것들은 위험률이 크지가 않아서 없어도 음. 크게 위험하지 않은 부분들이 거고 음. 여기서 암내심에 대한 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얼마만큼의 범위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준비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수술비예요 음. 음, 과거에는 어 3대 진단비랑 실비만 있으면 돼 또는 3대 진단비에 안 보험만 있으면 아니 실비 안 보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삼대 진단비는 암내심에 대한 보장 범위밖에 없다 보니까 그 외에 자잘한 질병들이나 상해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의 리스크나 위험률이 사실은 암내심만큼 되게 커졌어요. 그렇죠. 특히나 병원비적인 부분에 의료기술이 계속 올라갈수록. 좋은 시술이나 좋은 치료방법을 내가 보장을 받아서 빠르게 치료를 하려면 그만큼의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장을 준비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넓은 밸런스가 좋은 수술비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수술비에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실비죠. 음, 실비에 이제 자기부담금의 퍼센트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자잘한 병원비는 내 돈으로 처리하고 큰 위험을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음. 좋은데 이 자잘한 보험료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당장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을 수술비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비는 최초 일에 진단을 받으면 이 담보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 그러면 어, 치료비가 기본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비나 또 이후에 또 이어지는 치료나 시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장을 준비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수술비가 그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어떤 범위로, 그 다음에 어떤 항목으로, 얼만큼의 한도로 준비를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저 단지 뭐 질병수술비 저 있는데요, 뭐 종수술비 있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어떤 회사의 약관사항으로 얼만큼의 금액으로 준비됐느냐 이거 되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수술비에 대한 그... 세분화도 음.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음. 어. 여기에 또 추가로 신생담보들 보면 네. 치료비라는 항목으로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술비와 비등하게 음. 신생담보로 뭐 항암치료비와 음. 관련된 이런 치료비 항목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수술비랑 네, 네. 치료비 음. 이런 개념들이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입원을 하고 나서 음. 내지는 장기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항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네네, 맞아요. 이게 세 번째. 음. 그럼 뭐네 번째 정도 우선순위는? 음, 네 번째는 음. 이제 후유장애죠. 후유장애. 어, 후유장애라는 게 장애로 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내가 장애까지 갈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수술이나 치료를 다 했는데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완치가 안 되고 음. 어 예를 들면 기능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음. 신체 일부를 이제 절제로 잘라내는 것 때문에 아예 그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후유까지 남는다는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하고요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다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할때 병원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후유장애는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 확실하지 않은 진단을 가지고 보험사랑 분쟁을 하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확실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로또처럼 음. 이거 가입하면 무조건 나오는 음. 것처럼 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음. 거지 사실 저희도 보상하는 거 보면 이 후유장애 진단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요 음. 그리고 이게 또 영구 후유장애가 있고 한시 후유장애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어, 이게 후유장애는 맞는데 이제이 후유장애를 판단하고 5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이게 한시적이었냐, 영구적이었냐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기능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을 두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해서 그 지급률을 조금 낮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5%를 받았어요. 지급률을 좀 낮춰서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더 상태가 악화됐다거나 아니면 같은 기능적인 그 연구상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체 가입금액의 5% 받았던 거는 상관없이 전체 가입금액의 10%면 10%, 10% 15%면 15%를 다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정말 평생에 대해서 음 어려움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 이 후유장애는 사실 여러 번 지급을 받으면서 약간 노후에 대해서 내가 어 생활이라든지 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거를 좀멘징할 수가 있죠 음. 음.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로 보면 한 4순위 정도 네. 네. 그럼 5순위 음. 아. 5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의 담보들이 들어가겠죠 기타 네뭐 이번 일당이라든지 간병인 지원이라든지 뭐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음. 저희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음. 이 정도 보험료 내 돈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가 있고 그다음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내는 총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입원일당이라든지 골절 진단비, 뭐 치아 보장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담보들이 정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깁스 치료비, 뭐 화상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평생 생애 주기 중에 발병할 확률이 높으냐? 그리고 뭐한 번이나 두번 정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전체 내는 그 보험료 대비 훨씬 더 많은 금액이냐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5순위 또는 음. 뭐그외순위도될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음. 이걸 기타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기타담보는 사실 뭐 선택형 담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보험용소에 치시고 저희 보험 그 같이 연구하시는 성회사분들이랑 얘기하는 음. 게, 보험은 내 경제적 위험은 음. 보험사에 어떻게 전가할 것이냐, 이걸 꼭 전가해야 되는 위험이냐,가 음. 기본 전제예요. 맞아요. 어, 근데 내가 어, 지금 당장 500만원, 1000만원, 어디서 급전으로 막 구해야 돼. 음. 어, 그안 그러면 치료가 안 돼. 이런 거 위험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보험으로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 실비로도 다 보상받고, 다 보상받았는데, 골절진단금 뭐 30만원, 50만원이 필요하냐에 음. 대한 거는 고민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음. 맞아요, 맞아요. 고객의 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 어, 고민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건좀 음. 저희가 기타단운로고 네, 네. 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음. 그래서 보면, 정리해드리면, 음. 첫 번째는 실비,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진단비. 진단비라고 붙은 담보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수술비와 치료비 네, 관련된 맞아. 부분들, 음. 그다음 네 번째가 후유장애, 음. 어,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어, 기타담보들, 기타담보들. 음. 어, 기타담보들은 사실 어, 기존 보장들에 대한 부분들이랑 음. 직업적인 특성 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담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간병인이나 입원일당 같은 경우 사실 노년기에 되게 필요한 담보예요 음. 이거는 가성비가 뭐 당연히 어렸을 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지만, 갱신용이라든지, 전체 내는 보험료가 너무 클 경우에는, 사실, 노년기에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 상해담보, 뭐, 상해수술비, 깁스치료비, 화상진단비, 이런 담보들은, 뭐, 영유아식이나 태아보험에서 가입하시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요 시기에는 가입할만 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어른이 보험은, 사실, 이제 성 20대부터 한 50대가 가장 주 보장기간인데 이 시기에 골절이나 화상에 대한 위험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입원에 대한 부분들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려요. 음. 근데 이제 직업이 뭐 군인이라든지 소방공무원, 그 경찰공무원 경찰 이런 이제 상해 쪽의 위험률이 높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현장관리직이라든지 이런 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상해담보 되게 중요하죠.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음. 꼼꼼하게 좀 기준을 세우시고 음. 그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결론이 거예요. 어, 이게 우선순위는 있지만 음. 그러면 저는 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진단비까지예요. 그래서 음. 진단비만 가입하고 끝 음.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생애 전반적인 의료비에 대한 보장들을 음. 준비하는 데는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듯이 밸런스. 밸런스가 중요하고 음. 과거에는 보장금액이 얼마나 높으냐 음. 내가 암 걸리면 1억 받을 수 있냐 음. 5천 받을 수 있냐 2억 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음. 지금은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보장금이 좀 낮아지더라도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내가 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들을 딱 결정을 하고 음. 그 밸런스를 가지고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한 음. 보험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음. 뭐두 개, 세개 회사를 조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달, 매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음. 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음. 관리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대 분들을 위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문의 주시면 황심성 있고 음. 최대한 좋은 상품들 네.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